안녕하세요, 황소고집입니다. 이렇게 광수 TV에 계속 이렇게 본연 니게 나오게 돼서 참 영광으로 생각하고요. 구독자님들도 저 많이 격려해 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, 예 많이 또 찾아도 주시고 해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. 네, 아니, 요즘 근황은 어떠신가요? 어 요즘 근황은 되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. 예 일도 많아졌고. 이제 여름 시즌이랑 이제 명절이 지나서 이제 연말 대비하고 그렇게 조금 작업도 많이 좀할 계획이고 손님도 꾸준하게 늘어가서 요즘이 고기 팔기 딱 좋은 계절이거든요 에어컨도 안 떼면서 이렇게 바로 그냥 장사를 할수 있고 고기 먹기 딱 좋은 계절 그래서 지금 참 행복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어, 매출은 얼마나 더 아, 예. 매출 같은 경우는 뭐 일반 무슨 뭐 TV 매체나 그런 데 나와서 한 번에 팍 오를 수는 있겠지만 전 제일 좋은 게 대표님도 말씀하셨것 처럼 네, 발렛은 따로 없고요 제가 자리 이렇게 지정해 드리면 그렇게 될수 있게끔 제가 편히 봐 드릴게요 네 어, 오프나 가자부터 예약 전화가 바로 오시네요 어, <웃음> 예, 게 이것도 저도 발굴 영상 보시고 조금, 예, 흥미를 가지셔서 오늘, 오늘 7시에 예약도, 7분도 이렇게 또 예약이 또 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. 이제 장사하신 지 네. 1년째 되셨잖아요. 예, 이제 딱한 돌이 지났어요 작년 데뷔 했을 때 네. 올해 생각하시는 매출이 대비한 퍼센테이지를 얘기했을 때 어느 정도가 었다고 보세요? 작년 데뷔, 잠깐만. 어디 보자.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한 50%는. 올른 것 같아요. 당연히 총 개업하고 뭐개오픈빨이라고 네, 개업 하죠. 뭐 그런 거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비해 그러니까 천천히 지금 꾸준히 올르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. 아 그리고 저희가 사실 사장님을 찾아뵀던 이유가 요즘 저희 영상 중에 황서우지 사장님편이 갑자기 노출이 저희가 봤을 때 되게 많이 늘었는데 어떻게 그 손님이 좀 늦었나요? 음. 네그 영상 보고 제일 처음에는 손님들이 이제 오셨을 때 계산하고 나가실 때 아우 영상 잘 봤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셨는데 요즘은 아예 들어오시자마자 영상 보고 왔어요 <웃음> 영상 보고 왔어요 또 얼마 전에는 멀리 호주에서도 예한 네, 노신사 분께서 영상 잘 봤다고 감동 있게 봤다고 한번 서울 한국에 올일 있으면 한번 꼭 와서 한번 얼굴도 보고 한번 거기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해서 얼마나 감사드린지 몰라요 <웃음> 아 이거는 좀 여, 여담인데 저희가 알기에는 사장님이 여기 처음에 가게에 오고 들어오셨을때나 무권리로 들어오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요즘 장사 되시가까 권리금이 좀 붙지 않을까요? 아이고 그거 최근에 한번 부동산에서 한번 전화가 왔었는데 한번 사장님 혹시 뭐 가게 지금 어느 정도 권리금 정도 이렇게 하고선 어느 분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권리금 요 정도면 괜찮으세요 하고 문의 전화는 왔었는데요 해가지고 되게 기분 은 좋더라고요 누군가 그래도 저를 이렇게 인정을 권리금이라는 게 인정을 해 주는 거니까 그건 되게 기분 좋게 그러고 그냥 연락만 한번 왔었어요. 그렇게. 구독자 분들의 댓글에도 보면 사장님한테 배워보고 싶어요 뭐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. 혹시 뭐 전수창업 아니면 뭐 기술을 배워보고 싶다 이런 요청들이 있었나요? 네, 저보다 형님들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충북 영동에서 창업을 준비 하시는데 저랑 아이템을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서 똑같은 아이템으로 그래서 그분이 서울에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한 일주일 정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오시는데 그때 한 일주일 저한 주를 같이 이렇게 저랑 똑같이 와서 이렇게 장사도 같이 해 보고 이렇게 조금 시스템도 조금 봐 보고 뭐 된장찌개 끓이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고기 작업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손님 응대하고 뭐 고런 거 같이 이렇게 조금 배워 보고 싶어서 그렇게 지금 계속 꾸준히 하시는 분도 있고 한 분은 왕심리 사시는 저보다 형님이신데 그분도 똑같이 소고기에 대해 장사에 꿈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꾸준히 이렇게 도화도 오고 직접 오셔서 같이 장사도 하루 이틀 좀 같이 해 보고 아직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이렇게 오게. 저한테 조금 물어보시고, 그분들한테 제가 조금 최대한 저도 성대표님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, 저도 저한테 누군가가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도. 똑같이 저도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소고기나 그런 거 조금 알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뭐 찌개나 뭐 해장국 끓이는 거뭐 갈비 양념이라든지 무슨 뭐 겉절이 같은 거 이렇게 조금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도 조금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그렇게 조금 지금 생각 중에 있고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네.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한테 하시고 싶은, 싶은 말이나 그 다음에 어떤 사장님이 꿈이 있으시잖아요 네. 그런 거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니까 광수TV 구독자분 대다수가 현재 요식업을 종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은 요식업을 미래에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현재 40대나 50대 대한민국 가장으로서 직장에 다니고 계시면서 제예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구독자분들 보시면 댓글을 보고 또 직접 이렇게 찾아와서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 미래를 어느 정도 준비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. 대한민국 이 시스템 자체가 뭐 40, 50, 60세까지 일을 계속하고 평생 일을 하면 좋겠지만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또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그 창업으로 많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예,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로 최대한 일단 회사는. 다니실 때까지 최대한 다니셨으면 좋겠어요. 일단 첫 번째, 그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미래에 이렇게 창업이나 그런 거를 준비하시려는 마음이 있으시면 회사 다니는 틈틈이 주말이면 주말, 연휴면 연휴 아니면은 일과가 끝나고 개인 시간이 있었을 때꼭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간접적으로라도 좀 경험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다음에 충분한 또 기간을 또 가지셨으면 좋겠어요. 생각도 많이 해 보시고 네, 요 길이 내 길이 맞는가 그것도 좀 충분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, 이게 경험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모든 게 확립이 됐으면 진짜 인생 한번 걸고 과감히 한번 도전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이 길에 뜻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예, 여기까지예요. 네, 오늘 저기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음. 앞으로도 성승이 장로하시기를, 장사가 잘 되시기를. <웃음> 네, 감사합니다.